자, 다만, 또, 그 멋진 우리, 또, 여자 가수, 초대 가수, 강도희 씨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강도희 씨 노래, 추억의 다재 폭우. 자, 강도희 씨 노래 청해봅니다. 나오세요, 강도희 씨. 넘어주세요. 사람이 <목소리로> 고싶네하고싶네 수원의 <웃음> 추억의 추억의 네 네, 여러분 박수줍니까? <웃음> 박수가 되면 즐거요 노래는 더운 날씨에 <웃음> 여러분을 위해서 네. 해 당신이 원한다면 뭘할텐데 당신만을 사랑하니깐 중간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네 중간 박수 주세요 당신이 원한다면 감보이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의상이 아주 당연이 바닷가에 맞게끔 아, 저것을 150만원 주고 어젯밤에 찾아왔답니다. 아이고, 강도시 씨에게 박삼 주세요. 아, 저 의상을 뜬다고 얼마나 속였을까 아, 당신이 원한다면 뭘할 건데? 당신이 원한다면. <웃음> 자, 속에 다 내보고 당신이 원한다면 잘데려봤죠